여러분 그동안 토너 아무거나 쓰셨죠? 안됩니다. 제가 기초 첫 단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민감성 피부 N년차로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제 노하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기초 첫 단계인 토너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트러블피부로서 아는데 트러블피부면 사실 뭐납티나 뭐 재생효과 아니면 뭐 안티인뭐 이런 기립성 이런 제품을 더 집중해서 찾게 되고 더 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토너는 아 무조건 그냥 순한 거 쓰면 되지 그냥 물토너 쓰면 되지 하고 그냥 닥터용으로 쓰고 그냥 토너 패드 아무거나 쓰고 이러시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토너에 대해 신경을 잘안 쓰시는 편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몇 년간 토너의 중요성을 정말 모르고 살았거든요. 정말 손에 집히는 대로 아무거나 쓰고 그리고 아무거나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왔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날 뷰티 유튜버 3년차가 되면서 말하 사실은 토너가 기초 첫 단계인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단계이고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잡티 뭐 이라이라든지 뭐뭐 피부 재생이라든지 그런 기능성 기초 제품의 효과가 확실히 날려면 전 단계인 토너를 신중하게 사용을 하시고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거든요 저는 토너 사용하겠다고 올리브영 가면 대용량의 이따만씩 막 파는 그런 토너 있잖아요 그냥 물 토너 와 순해 보이고 막 촉촉해 보이는 그런 그냥 막 사다가 그냥 얼굴에 찹찹찹 바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토너들은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정제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제수가 뭐냐면. 그냥 물이에요. 정제수, 이꼴 물. 그냥 물을 여러분들은 바르시는 거예요. 막상 피부에 정말 도움 안 되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너는 기초의 첫 단계인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제 화장대에 당당히 올라간 제 토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넘버즈인의 이두 가지 토너인데요. 이 뭐야? 제이미 광고야? 어? 안 믿겨 하시는 분들. 광고 봤거든요? 근데 저 사실 넘버즈인 광고 들어오자마자 진짜 빤스벗고 소리 질렀어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 메이크업 찰떡 토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6월, 7월부터 계속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토너예요 이 토너는 정말 제 메이크업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토너이기도 하고 정말 이 토너를 제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제가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이 토너 다 아셨으면 좋겠어서 더 행복합니다. 침 다운, 제이미 침 다운. 이 토너를 그동안 이렇게 정식으로 꼭 추천하고 싶었는데 올리브영에 들어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전보다는 쉽게 넘버즈인의 이 메이크업 찰떡 토너를 접하실 수 있고 살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우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올리브영 당장 달려가세요 넘버즈인이랑 브랜드 요즘 대세잖아요 대세는 대세인 이유가 있어요 저도 스킨케어는 사실 정착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써봐야 하고 아무래도 유튜버를 하면서 막 선물 받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사실 제가 호기 호기심이 많아서라도 다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희생당한 스킨케어가 집에 넘쳐나요 이 넘버즈인 제품들은 제가 이거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가까이 쓰고 있고요 넘버즈인 제품들 중에 화장대에 올려놓고 아예 쓰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트러블피부라고 해서 더이상 민숭맹숭 물토너 엉망진창 토너 사용하지 마시고 저처럼 정말 잘 맞는 토너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 토너들은 이 토너만으로 피부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토너들이에요. 먼저 메이크업 찰떡 토너. 제가 정말 사랑하는 메이크업 찰떡 토너부터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토너는 민감성, 저처럼 민감성 트러블피부분들이 메이크업 전에 사용할 보습용 토너예요. 저는 여드름을 달고 사는 뷰티 유튜버로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토너를 정말 만나기 힘들었어요. 정말 고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착하기도 힘들었는데 와이 토너 만나고 나서 그냥 정착해버렸잖아요. 제가 이번 여신강림 메이크업에서도 이 토너 사용한 거 아시죠? 다들 보셨나요? 얘는 정제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온천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온천수가 89% 함유된 토너예요. 이 토너에 보여지는 이 거품이 왜 나는 거냐면 온천수라서, 온천수 베이스라서 이렇게 거품이 나는 거고요. 토너 자체가 진짜 부들부들해요. 아니 어떻게 물이 부들부들해? 물이 부들부들하는 것. 저거 거짓말 아니야 할수 있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만 알아요 사용감은 제가 이렇게 100번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니 그냥 올리브영 달려가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트러블 피부라서 피부에 베이스가 잘 먹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컨실러 올라가고 팥컨실러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게 많거든요 이상하게 여드름들은 각질을 품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여기 부분이 굉장히 건조해서 베이스 바르면 뜨고 베이스 바르면 뜨고 아무리 잘 먹어도 뜨고 근데 이 토너가 바로 그 문제점들을 다싹다 다 잡아주고 진짜 베이스, 아니 메이크업을 정말 잘 먹게 해주는 토너거든요. 그냥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얼굴 오른쪽 면에는 제가 일반 물 토너를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얼굴의 왼쪽 면에는 넘버인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를 사용했어요. 토너만으로 얼굴 수분감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다 쿠션을 팡팡팡팡 두들겨 볼게요. 메이크업 찰떡 토너 사용한 쪽은 얼굴에 윤광 돌고 베이스가 찹찹 잘 먹은 거 보이시나요? 이 토너 진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줄 보습용 토너로 제가 지인들에게도 100번 추천하는 토너입니다. 귀찮을 때는 이 토너 그냥 쓱쓱 해주고 그냥 쿠션 토들기거나 아니면 이 토너로 토너 팩 해준 다음에 파운데이션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피부에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수분감 잔뜩 먹은 상태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예전에 칠스킨 유행한 거 아시죠? 한번 스킨 해주고 두번 스킨 해주고 막 이랬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칠 스킨 하면 민감성 피부 분들은 화장솜 때문에 좀더 자극 가고 오히려 막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는데 이 토너는 한번 사용으로도 그칠 스킨 효과를 나게 해주니까 민감성 피부 분들에게 정말 딱 아니에요. 진짜 트러블 피부도 매끈하게 피부 표현해주는 토너로 화잘먹 피부로 만들어주는 토너로 제가 추천을 이렇게 당당하게 해드릴게요. 해드립니다. 진짜 나 이렇게 당당하게 추천하는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두번째 토너 1번 잘가 각질 토너, 잘가 각질 토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너는 4세대 각질제거 성분인 파하랑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너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토너를 사용하면 안 맞는 토너들 사용할 때그 따가운 느낌, 소독하는 느낌 막. 불편한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순하거든요? 사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각질 제거를 해주실 때 말이에요 한 번에 그냥 피부를 박피해버리듯이 그냥 샥!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피부가 놀라지 않는 방법으로 순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토너를 최근에는 한 주에 2회, 3회 정도 밤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달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줬는데 와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나비존 요철 부분도 확실히 정리가 되는 느낌? 그리고 이 토너 사용할 때 각질 제거뿐만이 아니라 좀 피부가 진정되는 효과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토너에 알로에베라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붉어진 피부에 진정해주는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각질 제거는 피지 분비가 왕성하신 지복합성, 지성분들에게 정말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이지만 잘못된 각질 제거법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피부를 더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아하 성분이 가득가득 들어간 그냥 아하 성분 그 자체인 비누를 여드름 없애보겠다고 스무살 초반에 올리브영에서 그 비누를 사다가 막 사용을 한 거예요. 와 근데 저 진짜 정말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접촉성 피부염인가? 임신한 채로 진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스크럽제나 필링제 같은 경우도 잘못 사용하다가 정말 피부가 망가진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스크럽이나 필링젤 같은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제품들은 피부의 자극도도 클수 있고 좀. 진짜 귀찮잖아요 저 귀차니즘이 되게 심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귀찮아요 하고 나서 씻어야 되고 발라야 되고 막 비벼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얘는 토너니까 씻어낼 필요도 없이 그냥 데일리로 이렇게 사용하고 정말 간편하게 각질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제가 여드름성 피부, 민감성 피부 분들이 사용해주실 각질 제거 토너, 보습용 토너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넘버즈인 토너가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었으니까 이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매장에서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올리브영에서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게다가 입점 기념으로 30%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30% 그리고 플러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는 넘버즈인 토너를 2개 이상 구매하시면 넘버즈인 올리넌 넘버키트를 드린다고 해요 넘버키트에는 넘버즈인 토너 말고 넘버즈인의 인기 제품들 미니언처 샘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해야지 싸게 살수 있다고 하니까 꼭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토너 두 가지는 진짜 제 저같이 민감성 피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진짜 좋은 좋은 토너이니까 진짜 여러분 제 추천 꼭 받아가세요 저뿐만 아니라 제 뷰티 유튜버, 주, 지인 아니면 제 주변 지인들도 사랑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추천을 할수 있었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이 넘버즈인은 사실 제품 만드는 원가가 너무 높아서 이 브랜드가 고생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꼭 좋은 토너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제찐 추천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우린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